원래 오전 필테가 있었는데 너무 피곤할 것 같아가지고 어젯밤에 취소했어요. 오늘 챙겨온 저의 콜라겐이랑 그리고 종합 비타민 영양제 그리고 오늘 먹을 물입니다. 여러분 문을, 물을 많이 드세요. 저 진짜 필테쌤이물 많이 마시라고 해가지고 물먹는 하마처럼 이거를 하루에 3, 4번 마시고 있어요. 저 오전에는 어, 집중을 잘 못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이번 주 미팅을 많이 안 잡아 둬 가지고, 미팅 어레인지 하는 메일을 쭉 보내고 이렇게 끌어올려서 일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장그 한마디로 했을텐데 알게 된다 셋그 중에 하면될것 같은데 앞에 그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여러분 저 미팅하고 왔는데 제가 오늘 만난 대표님이 SOD라는 투버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엄청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선물로 요 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편지도 써주셨어요. 대박 감동! 이 와인까지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는 유튜버 분인지도 몰랐었고 따로 준비한 게 없어서 엄청 죄송한 마음으로 받았어요. 음. 카톡 프로필? 그 되게 많이 공감되고 마음에 새겼던 게 있거든요? 과시는 결핍, 침묵은 자신감이라는 얘기였어요. 음. 이렇게 계속 뭔가 바꾸고 올리고 하는 게 결핍이 있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진짜로? 응. 뭐 여기 챙겨주는 거 아닐까? 아니야? 아니에 그래서 또아 얘는 맨날 연락 오는데 얘는 나 절대 못 놓는 애. 그치. 얘는 그냥 내, 내가 원할 때 만날 수 있고 얘도 나못 놓는 애가 되는 거예요. 이, 제가 이런 영상 진짜 많이 봤는데 진짜 내가 연락 딱안 해야 와요. 인연님 세개 정하면 말해주세요. 근데 뭔가 이게 제가 생각하고 고민해본 게 있어야 그 시간의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약간 천액기 바빠가지고 그런 고민을 전혀 못해가지고 다은님 하셨어요? 내 집의 컨셉이 음. 스포츠와 술을 결합한 거예요. 음그 나이피, 좋은 것 같아요. 나이키 매장 본적 있어요? 벗어나고 싶어서? 여러분 저 에어팟이 사라진 줄 알아서 진짜 막 주말 동안 입었던 옷다 뒤지고 코트 다 뒤지고 이렇게 했는데 스키장 갔던 가방 안에 있더라고요. <웃음> 넘나 허무. 아무튼 잃어버린 줄 알았던 제 에어팟 찾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빨래 돌렸고 오늘의 저녁입니다. 요 샐러드랑 곁들여가지고 여기 닭가슴살 있긴 한데 그래도 닭가슴살 하나 더 먹으려고요. 분이 굉장히 실망하실 것 같은. 어머님, 드세요. 비싸 맛있어요. 먹다 보면. 여기 닭가슴살 하나 더 넣은 게 나은 것 같아요. 일단 지금이라도 경쟁 PT 들어가시죠. 자, 여러분, 저는 잘 건데요. 이 티셔츠 진짜 저 질리도록 입죠. 저는 핸드크림을 발라주려고요. 제가 며칠 전에 인터넷에 글을 봤는데 그. 손도 노화가 된다고 생각하면 당연한 건데 근데 막 되게 손을 보면은 그 사람 나이대를 대충 짐작할 수 있다 막 이런 글을 봤는데 갑자기 너무 막 늙기가 싫은 거지 근데 제가 원래 손이 건조해가지고 잘 갈라지거든요 진짜 근데 제가 약간 어릴 때부터 손 예쁘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 손을 보니까 너무 뭔가 주름이 막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핸드크림을 앞으로 자기 전에 습관처럼 바르려고요. 아무튼 전 이제 자 보도록 할게요. 아,对,对,对. 네, 네, 네. 건강검진 끝났습니다 저, 저 스케일링 했는데 지금 이, 이빨 얼얼거리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저는 퇴근을 할 건데 지금 11시 42분이고 인형님이 방금 나가셨어요 아 근데 저할 것들 너무 많은데 아직 다 못해가지고 집 가서 더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집에 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 챙겨가서 집에서 마저 하려고요. 아, 내일이 두렵다. 화요일이 너무 무서워. 건강해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출근을 조금 일찍 했는데 회의 시간까지 얼마 안 남아서 저는 그 투자하려고 하는 회사 투심의사로 서명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대표님 계실 때 받아야 돼서 빨리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이제 이런 이런 조건으로 투자하겠다 하는 서류고 이제 여기 서명란에 저희 파트너님들 사인을 받으면 돼요. 저는 저녁으로 이 닭가슴살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미 하나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 아니 대체 술을 얼마 드신 거예요? 그 제가 보내준 글한 번만 다시 읽어보세요 <웃음> 근데 그거는 전제가 잘못했어요 그게 되냐는 거지. 또, 아, 또, 맞는 말이야. 이거, 기현님한테, 어쩌고저쩌고 변명했어요? <웃음> 이거 내가 덮어야겠다. <웃음> 이념님, 하지 마세요. <웃음> 여러분, 저는 IR QA 정리했고, 이제, 여덟 시에 중콜이 있어. 뭐? 대학생. 팀. 어? 여러 번 만났죠. 좀안 음... 여러분, 저는 마지막 중코를 했고요. 이거 정리만 하고 퇴근하려고 지금 제가 인공눈물 오늘 안 가져와가지고 눈이 너무너무 뻑뻑해요 이거 얼른 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오늘 세웠던 계획에 4개를 못했는데 하나는 그냥 내일로 미룰 거고 다할수 없는 스케줄이었고 요것만 집에 가서 하려고 일단 퇴근을 해보겠습니다 피지컬 100을 보면서 방 청소를 하고 그리고 샤워하고 일을 조금 더할 거예요 저 여기 생일 선물 받은 것들 몇 개는 뜯었는데 몇 개는 아직도 안 뜯고 남아있어요 저 점심으로 바스 버거를 먹으러 왔고요 오랜만에 2호의 윤혜님을 만났어요 <웃음> 지금 앞에서 껄거 먹고 계세요 머쓱해가지고 <웃음> 그래서 오늘 <웃음> 머쉬이름 버거를 시켰어요 오늘... 여러분 저는 미팅이 끝났는데요. 아직 회의실 예약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여기서 미팅록을 정리하고 사무실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오늘 해야 될 거... 아, 이거 했고? 6개 정도 남았거든요. 어제 미룬 것들도 있어서 오늘은 진짜 해야 되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일단 커피를 한잔 내려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으로 이 단백질 쉐이크 먹으려고요. 그리고 집에 아마 닭가슴살이 도착했을 거라 집 가면 닭가슴살 몇개더 먹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투자하려고 하는 회사 기한올리고 지금 분기보고 시즌이거든요. 근데 자료를 대표님들이 너무 안 주셔가지고 그거 다시 어디, 어느 디어 회사가 어디까지 입력했나 확인하고 리마인드하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합니다. 아 오늘 원래 다은님이 요청하신 유니콘 리스트를 썼어야 됐는데 지금 못했어요. 할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이제 10시고요. 일단 집에 가서 자려고요. 너무 피곤해요. 여러분 저는 퇴근합니다. 저 약간 앞머리를 깔끔하게 다듬을 에너지를 잃었어요. 빨리 가서 씻고 쉬고 싶어요. 우선 저 집에 왔고 이거 닭가슴살이거든요. 저 뜯어서 하나 먹으려고요. 지금 너무 배가 고데 먹고 씻고 아, 피곤해. 짜잔, 이거 하나 얼른 먹을게요. 27g이나 들어 있어, 대박. 단백질. 여러분 저는 자려고 누웠답니다 지금은 1시가 되었는데 저는 씻고 응? 네, 씻고, 빨래 어제 널어놨던 거 개고 방 정리하고 하니까 1시가 됐네요 아저 아까부터 코가 너무 간지러워서 미쳐버리겠어요 비염이 다시 온것 같아 아무튼 저는 내일 아침 일찍 미팅이 있어가지고 빨리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요즘 저 포함 저 회사 심사역 분들이 대표님한테 매우 혼나고 있어가지고 지금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아... 일좀 잘해야 되는데 기분 좋아지게 침대에다가 요 향수 뿌리고 자려고요 아무튼 진짜 자볼게요